안녕하세요 바니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부족함 투성이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함 투성이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인간은 내가 싫어하는 이기적 이며 나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궁금해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빛의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 오늘 작은 영혼은 자신을 체험하고 체험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둘러싸인 절대계에서는 자신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계라는 영혼의 세계는 어둠과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으로 존재하고 빛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상대적 개념인 어둠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계는 오로지 빛과 선함만이 존재합니다. 온통 빛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빛이 자기 스스로를 빛으로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다른 영혼들이 작은 영혼의 체험을 위해 어둠이 되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작은 영혼은 어둠이 되어주기로 한 다른 빛의 존재들로 인하여 빛을 체험하고 자신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거나 부드럽거나 무엇을 잘 만들거나 잘 나누거나 다정하거나 잘 보살피는 것 대신 작은 영혼은 용서를 통해 특별한 자신을 체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서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계의 모든 창조물은 그 어떤 것도 작은 영혼보다 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영혼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모두가 완벽하게 선하고 밝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함이 선함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상대적 개념인 악함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선함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선함을 추구하고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어둠이 되어주기로 했던 지체 존재들 중에서 가정한 영혼은 작은 영혼의 용서를 통해 특별한 자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악함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정한 영혼은 작은 영혼에게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약속한 지금 이 순간을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영혼은 나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게 다정한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영혼이 다정한 영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둘은 모두 길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오랜 시간 방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영혼은 꼭 기억해 주겠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하고 용서라고 불리는 빛을 체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고 불리는 상대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천사말고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하며 절대계를 떠나는 작은 영혼에게 신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빛의 존재임을 체험을 통해 깨닫기 위해 이 지구별에 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를 대비해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일, 부모, 가정, 고향 등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이 지구별을 함께 여행하며 상대가 되어줄 다른 영적 존재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갈등, 고난의 시간,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사랑 등 우연처럼 펼쳐진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 내가 선택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는 당신의 체험을 돕고 있는 빛의 존재이며 가정한 영혼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과 당신을 돕고 있는 다정한 영혼도 함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는 천상안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일 도널드 월시의 책 작은 영혼과 해를 재구성해서 우리 의 존재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니아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